네, 안녕하세요. 범포웨트조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캡처를 했던 이렇게 패킷 분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킷들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때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킷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제 패킷이고요. 문제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한요 부분 정도, 양거나 뭐 선택을 하면은, 한요 부분 정도 p h p m y 어 d m 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패킷을 분석하고 싶다라는 거죠. 혹은 요것만 잘라서 한다거나, 아니면 요 부분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만 패킷으로 좀, 어 별도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런 필터, 디스플레이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골라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은, 만약, 어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 가지고 이렇게 마크, 언마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제가 출력 부분을 좀 설명할 때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어, 패킷에다 말 그대로 마크를 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내가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마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마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마크를 해 놓고요 그냥 대충 마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마크를 해 놓고 이렇게 세개 정도로 이제 마크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파일 있죠 이 파일 쪽에 e 스포 o 스피드 스피드 특정한 패킷을 저희들이 e 스포 o 를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이게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하면은 말 그대로 전체 패킷을 한번 다시 저장하는 을 것이고 요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눌러서 이제 e 스포 o 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올 패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패킷을 그냥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드 패킷, 셀렉티드 패킷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패킷.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죠. 어, 패킷을 내가 선택을 한거기 때문에 그한 개의 패킷들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드 패킷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 개라고 아까 저희가 마크했던 것들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irst to last m a r k 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에 마킹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것까지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9개죠. 그래서 9개를 저희들이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프레임 번호죠, 프레임 번호요. 그 프레임 번호를 저희들이 일정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어, 마크. 마크를 했다면, 이제 3개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3, 3, 3, 3개를 저장을 해서, 마크, 뭐, 일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장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은, 3개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세개 파일 3개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저, 그 저장을 할 때는 이 스포트 스페이스 패스를 하고 난 뒤에 요것을 누르겠죠? 아까 했듯이 요 부분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크 그 다음에 0 2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장했던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아홉 개 9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면 오시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 뭐냐 그 프레임을 100부터 뭐 이렇게 150까지 이렇게 하면 51개죠. 51개죠.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넘버값 기준으로 50, 100에서 150까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03 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 오랫동안 이제 긴 패킷 같은 걸 분석을 하다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파트이고 어느 파트이고 어느 파트이다 이렇게 분류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항상 여러분들이 마크 기능 어,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한 번씩 사용을 해서 저장도 그런 식으로 한번 어,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